자, 새벽 녹화합니다. 새벽에 하는데, 이 두번 올리려고 64점 됩니다. 플레이 영상입니다. 경제, 기전. 저는 브리핑 안 듣고요, 원래. 맥크리. 네, 웬만한 말은 다심는게 좋습니다. 치팅이. 욕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차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시면,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공략도 많이 올릴 겁니다. 웬만하면 전쏠큐예요 경쟁사 쏠큐하고 아직 팀을 안 구했어요. 팀을 보지 말아가지고. 아, 그냥 쏠큐만 합니다. 새벽이라, 새벽 생방이라서 바퀴게 막으니 아무도 알았어요. 방을 이진 공격시작까지 30초 석양이 진다 여기도 솔직히 유보가큰건 우도 큰건 아니에요 하자하자하자하자하자하자인거예요아 <웃음> 보시고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웃음> 왼쪽 이층 왼쪽 이쯤 보통 다 이렇게 갑니다 좀 공격적인거 웬만한게설명해드릴게요 앞에 애들 있을거예요 뭐지? 아.. 라인이 밀고 죽었네 스턴.. 스턴이 더 짧네 지금 갈 때가 아니야. 리퍼까지 주우면 우리 우리 팀 질러 없죠. 저기 저기 있는 분들이 다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몰라요. 성우 팀다 살아 있고요. 정면 정면 돌기보다 왼쪽 지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땐. 네, 루시아 죽었죠. 위험해요. 와 뭐야. 바로 죽어. 순삭이야 무슨? 루슈가 이렇게 딜을 너무 잘하는데? 어 상대리 루슈 장난하다 놀랬어요 바로 죽어서 어. 아 미치겠네 아파서 어디 루슈가 없나? 미치는 좋았지? 아까비 공급기가 준비돼 와 언제 들어왔대 잘한다 이들은 말릴 것 같아요 이거 상대 리퍼나 루시우안 잡으면 게임 끝납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 좋지 팀이 잘해주네 잘해주네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 솔직히 너무 일찍 들어 생존을 좀해겠습니다 나이스 열심히 해줘야죠 어우 <목소리> 아, 미치겠다 네, 진짜 이거 <목소리> 오른쪽에 <있고 어느 목소리> 있죠 와 미치겠다 진짜 그래봐고 제라타 궁 제라타 부조하고 그조도 좋아하면 장 이럴때는 다죽네 아 안내는데 왼쪽 리버있죠? 나이스 미션 나이스 오른쪽 위로 올라가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층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안자해집니다뭐하는 보이는? 어? 서가 장이 준 소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커트해 줘야 돼요. 키라고 붕이 많이 고있기 때문에. 코파니이 맞으면 코파니 새벽 생방 할게요. 몰라요 그럼. 제나사 기 땜에 빼주고. 이젠 먹어지고 유튜브 녹화 한개한개 하고 싶기 때문에 한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말도 해야 돼요. 제나타고. 폼클은 어디 있어? 나이스 밀었네. 완전 나이스네. 그냥 밀어버렸네. 전 야, 빼고 자, 다단하게 이게 <웃음>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선팬님 아,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이라서 혼자 말이나 좀 할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좀 약간 바보처럼 보지 말아주세요. <웃음> 레크리가 스스로 너무 좋은 캐릭터라서 리퍼도 좋지만 레크리가 정말 사기예요. 아직까지 평지만 잘하면은 진짜 다 먹을 수시는 캐릭터. 정이는 절로 실현되지 않아 알겠 예. 알파님 왔습니다. 안 깨지는 거구나. 세라서 아, 이게 실시간 생방송 중에 유튜브 놓고 하는 거라 유튜브 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웃음> 점유시간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인데, 새벽이기도 많이. 주고, 자, 여기 있어도 2층에 올라오고, 빨리 t 1 올라가야죠 여기 보고있다가 정면들이 오면을 그때 들어갑니다 기절 이렇게. 아니요 레벨로 아니에요 전이어 <웃음> 말라. 부도화가 미치겠네. 궁극기가 거의 준비된. 특공팀을 꺼내자. 방니면 무조건 쟤가 튀게 됐다. 지 와. 버려. again 해 겐지죠? 상당히 지구 대고. 보고 도심. 정 아. 징야 라이. 지하 호해야닙니다 지하 호텔 야도요 이거. 아이러거저하면니다겠죠 느낌 뭐지? 아 자, 거점 내에 있습니다. 거점 내에 있어야 돼 무조건. 아, 여러분들, 거점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트롤인 거예요. 6 0대부터는 거점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겐지 배우고는맥그린 내부에. 지네 이제 기절 빠진 거 알고 뒤로 진입할 겁니다. 네. 거. 봐봐, 이다 이따 안 뚫렸지 힐 어, 좋아 <웃음> <필기원. 웃음> 땡큐 위층 다시 보죠 이렇게 이럴수 <웃음> 이게 매크리에요 이게 매크리입니다 하나가 문제네요 저거 그냥 1인공으로 일인, 인개치벌리지버린게아니 저거있으면은 내가 딜기 안되거든요 미팅, 미팅금 내가보면은 미팅 안돌려야되는데 노두고 음. 내려겁니다 아이, 시샷. 살아. 안쪽. 살아있나 보다 어. 근데 힐이 피가 너무 없어. 빼줘. 근제 피가 없다는 거 빼줘야 빼둘, 된다. 야, 빼줘야돼요 죽으면 안되고요 와.. 아저 맥크리 케아니요 쥬케는 좀다 나중에 게요이동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웃음> 내가 무슨 내가 뭐가 잘했어? 팀이 잘해줬지제주캐는술입니다내크는 <웃음> 아직 연습단계라서 얼마 안 어느 정도 안안와요 b e y o 자 유튜브 e y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좀좀독좀좀더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녹화 때문에 혼자 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음> 자 y 가 u t u b 니다좀 쓰기만 했네요 이게 t u 리